열덟, <웃음> 11개 달리가한 가지 11개 달렸어요? <웃음> 11개 달리니 <웃음> 모양도 이렇게 갖고, 가, 사과 갖고가 또 되게 예쁘게 나오고요. 예, 예. 하여튼 다른 집 사과에 비해 갖고는, 하여튼, 그냥 아주 얼른 바갖고도 되게 건강하게, 사과가 건강해요, 그냥 이렇게. 음. 이거 친절는한 3년 된. 제일 무서운 게 네. 지금 이게 탄입니다 탄저, 탄저. 지금부터 <웃음> 최고 겁나는 게 이건데, 이건 난 바로 두번 쳤다 할까네, 이거로. 아, 효과가 어때요? 효과가 좋은 효과는 치지 저는 경북 청송에한 사과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과밭은 인근에 있는 사과밭보다 사과 가격이 무려 두 배가 되다고 합니다 아니 사과한테 뭘 했길래 두 배나 되는 가격을 받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분이 누구시라고요? <웃음> 우리 집 머슴입니다. 아, 머슴이시고? 예, 예. 분이는? 관리인요. 관리인이시고? 네. 네. 총 책임자. 아. 두분 결혼하시지 얼마 으셨어요한 45년. 45년? 네. 네. 그럼 여기 지금 귀농하신 지는? 13년 차. 아, 여기 몇 평이에요, 지금? 2,500평. 500. 지금 앞에 있는 사과는 뭡니까? 홍로. 홍로. 홍로? 네.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작년에 최상급이지, 현재로 봐가는. 제가 듣기로 작년에도. 네. 이 집이 사과가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뭐 4만원 받는 것 같으면, 그진 뭐 우리는 한 8만원, 18만원. <웃음> 아, 비결이 뭐예요? 예? 비결. 비결요. 이 글쎄요, 여... 그 비결이 예. 그만큼 노력하고, 예. 또 저째 저 예천의 사장님이 예. 우리 자태 그만이 농사 잘지않라고 모든 걸다 공급을 하니까 처음에는 내 이에 들어와가 한 사, 4, 5년 전에는 이래, 이래, 어 모양 또, 이렇게, 갖고, 사과 갖고가 또 되게 예쁘게 나오고요. 예, 예. 하여튼, 다른 집 사과에 비해 갖고는, 하여튼, 그냥, 아주, 얼른 봐갖고도 되게 건강하게, 사과가 건강해요, 그냥, 이렇게. 음. 예. 이 인근에는 홍로, 이런 바도 없다. 어. 아. 잎이, 안 두꺼운 네. 게, 이 보소. 잎이. 아, 잎이? 아 어떤 집에 가면, 똑 섭다지면, 보들보들 하는, 그건 잎이 힘 없으면, 역시, 사과도 힘이 없다, 이까네. 그러니까. 얼마나 싱싱한 게, 잎이. 아, 그러네요. 예. 예, 예이 쭉, 달려있는데. 예. 달려 있는데, 예. 예? <웃음> 여기 지 엄청 달려있어. 그래, 와가지고, 농가들 와가지고, 멀어 져놓고 뭐. 예. 노도섬 저거, 처음부터. 응. 그래, 맹년계 이제, 올게 안 쳤는 사람들, 따라가 한다, 그면 그래서 왔네. 음. 노도섬은, 주로 언제, 어떻게 칩십니까 꽃필 때, 이쪽, 저쪽으로. 꽃 피기 전에? 전, 전부터 계속 레일에 치지 아 그럼 얼마나 쉬었어요한 3회? 3회? 네 3회 한열일 간격으로? 한 열흘 간격으로 열흘 간격으로 딱 쳤더니 에, 에. 눈이 참굵게잘 나와야 물건이 잘 나오지 눈여런거나 사가도 다 따가 내빌거라 구경을 많이 옵니다 이래 와가서 둘러보고 아 이거 뭐 도대체 뭐, 뭐. 어떻게 해가 이렇게 사과가 굵고, 굵고, 이렇게 병충해 안 하고, 나무가 이렇게 싱싱하냐고, 이렇게 자꾸 묻거든요. 물을 쓸지게는 항상 제가 노도섬, 이다 이런 거를 치면은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이렇 하니까, 바로 적시 이제, 가구도 아 약, 그거 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도섬 G60은 천연 생리 활성 물질이 잎을 두껍고 강하게 유지시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냉해 피해도 눈에 띄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여름 고온기에 발생하는 갈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수확 이후 노도섬 500백을 보름 간격으로 2-3회 정도 처리해 주시면 아직 살아있는 잎을 최단 활용하여 저장 영분을 생산하고 축적하여 월동기를 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노도섬을, 노도섬 을 노도섬 지육공을 방제력에 맞추어 혼용 살포해 주시고 이외에도 간주와 연면 살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해마다 나무가 건강해지고 과일의 초기 비대와 당도 향상 수확약, 수확량 증가 등으로 인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권해드리게 되신 거예요? 어, 이 농가 사장님께서는 수확 이후부터 잎이 남아있을 때 감사비로 쓰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초기 비대와 냉해, 동해 예방을, 예방을 위해서 어, 비대기부터 꾸준히 쓰시고 계신 농가 사장님이십니다 아, 근데 이거 사용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사과를 두 배가 더 비싸게 지금 판매하신다고도 하는데 그거왜 그렇습니까? 어이 사장님 농가 쪽에서 보면은 주위에서 견학도 많이 오시는데 주위의 사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노도섬을 노도솜을 사용한 농가와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확실히 가와 어, 잎, 잎의 잎 두껍기 음. 그리고 나무의 건강성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그래서 주위의 농가분들이 여기 와서 뭘 썼냐고 자꾸 여쭤보시고 덕분에 저희들도 간접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게 부사요네 예. 부사, 부사. 아... 부사입니다. 얘도 그러면 뭐 치셨어요? 노도성 노도섬 췄 예, 얘는 홍노하고 똑같이. 도장제 없제는뭘 쓰세요? 템프로. 아 그거를 네. 쓰시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도항이 억제되고 맹년 꽃눈을 안 튀고 열에 잘 만들어 준다고요. 네. 거를 내가 지금 세번 쳤거든. 네. 세번 꽃눈, 꽃눈 분화구가 잘눈성됩니다 지금 보면 이거, 이거 쳤는 바트는 보면 꽃눈이 충실하다 그러니까요. 충실해야 맹년계또 사과가 또 대화가 또 나온다고. 꽃눈이 약하면은, 얘네 사과도 똥내 꼬라지 같은 거. 이, 이런 거 나온다고. 뭐? 이런 거는 몇개 나오도 안 해. 이런 거는 눈에 비면 점점 따쁘거든.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요거는 암만 커버야안 되는 거고. 예, 예, 예. 얘는 이제 대화가 될 거고. 예. 가지가지마다 엄청 엄청 달렸어 지금. 영양분을 이제 많이. 이거는한 가지.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열, 일곱 열,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달리가. 한 가지 열한 개 달렸어요? 열한 개 달리가. 템플을 써가지고 꽃눈 이렇게 이된 거예요. 꽃눈, 꽃눈이 막 네. 네. 충실하게 아, 나와졌다. 고 이게 꽃눈 충실한 거다. 네. 네. 아, 이런 게 대가가 나온다. 네. 네. 네. 이게 이거를 안철시면은전 이래 다튀본다고튀거건 뭐예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이, 있고, 꽃눈이 형성이 없잖아요, 지금. 꽃눈이 없다, 이거, 이거나. 아, 이거 꽃눈이 없는 여, 거고. 지금, 네, 내년 네, 꽃눈이고, 지금 현재로 여기는, 지금, 자, 여기 없잖아, 그죠? 이거는 지금 다 그거 하거든. 그래, 요, 이제, 도장지 억제약, 그, 템프로를 치게 되면은, 요런 현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한 45일 간격이 세번 쳤지. 어. 여기 보면은, 사과가 이 너무 굵으면 좀, 한편으로 보면 나무가 좀 불쌍해. 너무 이렇게, 큰게게 자기 몸에 비해가지고, 사과가 어. 너무 굵으면. <웃음> 이게 지금부터 이제 여름철에 네. 햇빛이 되기나고 하면은 이탄저라하는 벌거지가 아니고 균이 거든 그죠? 탄저균? 예. 그런데 이거로 내가 이거 참, 친지는 한 수학, 사, 이게 3년 됐나 제일 무서운 게 나? 지금 이게 탄저, 탄저입니다. 이, 탄저. 지금부터 최고 겁나는 게 이건데 이건 난 바로 두번 쳤다 하니까네이거로그 아, 예. 효과가 어때요? 효과가 좋호일까는 치지. 이거 세 번, 네번 쳐봐야 돈 얼마 들어가는데. 그래서. 많이 권하거든. 그, 약값, 한 200만원 치는 것 같으면은, 갈게 수확은 2천만원도 넘는다. 그걸 왜안 하노? 음. 그래, 농사 짓는 거 보면 좀안되지 같이 농사 지은 것서로 지금은 눈으로 지금 탄저 같은 게 묵은 잘안 보이는데, 색이 약간 덜 낚일지부터, 그때부터 탄저가 들어오면 눈에 확 드러나고 또 표가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탄저 약을 신경을 좀 쓰였는데, 특히 우리 아저씨는. 예방을 약을, 해야 돼. 예방을 진짜 철두철미하거든요. 네. 일단은 병 들어놓으면은 약 처처 봐야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항상 미리 미리 예방은 철도 첫 약에 따라 합니다. 단연 어, 사랑하시는거 지금. 네. 예, 예. <웃음> 아무 그것도 무슨 일에도 좀 사랑 좀 해줘야지요. <웃음> <웃음> <웃음> 피부에 묻으면 안 되고 꼭약그 혼용할 때장 고무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 탄저엔은 은나노 기술로 탄생한 탄저예방치료제로서 탄저병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살균보조제입니다. 탄저엔의 주요성분이 탄저균을 산화시켜 살균하기 때문에 잔류가 되지 않아 내성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며 반복적으로 사용하여도 효과는 일정하게, 일정하게 나오는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 비 오기 전 미리 살포하시면 살균을 통해 탄저 예방을 할수 있고, 탄저병이 발견되었을 때 살포를 하시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치료를 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과 수확 직후엔 좋은, 좋은 창고에 들어가기 전 한번 살포를 해주시면 표면을 확실하게 소독하여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병반이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하는 순간까지 최상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 go o yeah. <laughs>